안녕하세요 블러인포 쉐이디입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좀 해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못생겨 나와서 근데 저를 실제로 보신 두 분이 한 분은 저보고 화면보다 훨씬 말랐다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또한 분은 화면보다 실물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꼭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꼭꼭 꼭,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좀 여러 개 진짜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리고 해킹 같은 악재들은 사실 다른 데서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호재성 기사들을 좀 찾아와 봤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 이유랑 라이트코인, 스텔라루멘 그리고 아이오타 이슈들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트위터 차트를 보면은 엘리어트 웨이브를 적용을 해서 봤을 때 5,000불이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5,000불에서 보자고 c o u at 5k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레이더 분이 그어 놓은 이 중장기 지지선을 뚫고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5,000불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선을 다시 뚫고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일단은 이분은 5천0불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한 거고 그리고 주봉의 저점도 낮아졌고 상승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 빨간색 강력한 저항선들이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2014년 차트랑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4천대 정도까지 갔다가 뭐4천대5천대6천대 이 보라색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진 후에 다시 상승을 하지 않겠냐 나는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정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분석을 볼 때마다 저도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보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 말씀은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깨고 나온 상태고 강력한 지지선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바닥을 다지고 올라 갈것 같은 확률이 한 65%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차트에서 맥도날드를 보시고 맥도날드에 지원서를 넣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웃음> 재미없나요? 전 재밌던데. 아예 <웃음> 트레이누임뷰 두 개만 더 보면요. 음, 이 트라이앵글 조정이 이제 완료를 했고 흔히 말하는 이 구름대 있죠 이 빨간색 구름대도 되게 얇기 때문에 뚫기가 매우 쉬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첫 번째 보여드린 분이랑 똑같은 엘리어트 파동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의견이 나오는 거 보시면 딱 아시겠죠 진짜 트레이더 분들마다 분석이 다 다른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한 분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트레이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차트 엄청 많죠? 그래서 다 댓글에 달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빠르게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이유를 볼게요 코인마켓캡이 대부분 빨간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바이낸스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두 가지가 초록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 코인의 상승 이후에는 이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원인은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상당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요새는 뭐 거래소에 상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예전처럼 상승이 일어나진 않는데, 미국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상장을 할 거라고 이제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공식 날짜는 사실 아직 미정이에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자회사인 지덱스가 세계 12위 거래소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코인이 4개 밖에 없어요 다른 거래소들에 비하면 정말 현저하게 낮은 수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코인베이스가 증권사를 인수를 하면서 제도권 진입을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자주 비춰져서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그 외에도 영국에 있는 주요 은행들이랑 또 손을 잡고 또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여러 개 있었고 예전에는 리플을 상장을 할것 같다 라는 그런 루머들이 떠돌아서 리플이 급상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리플 상장하는 거 아니다 라고 나오자말자 이제 또 20% 가량 하락을, 하락을 하기도 락을하 했었거든요 그 3월에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을 상장을 하겠다고 밝혔었기 때문에 자사 거래서인 지 d 스에 이제 수개월 정도 걸릴 거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코인 인데요 와이어엑스 데뷔카드에서 라이트코인이랑 통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트페이랑 비슷한 라이트페이를 직접 운영을 하려고 라이트코인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하다가 무기한 연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불직불카드 발급기관인 이와이어엑스에서 현재 비트코인이랑 라이트코인 두 가지를 현금처럼 사용을 할수 있게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자랑 연결되어 있는 이 데뷔 카드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와이어 엑스 카드는 200개국에서 4천만 명 이상의 고객이 사용 중인데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USD나 유로로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영국이랑 유럽 암호화폐 대중화에 큰 영향을 줄것 같다고 하네요 실제로 YRX의 데뷔카드를 통해서 라이트코인으로 택시를 지금, 택시비를 지불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트위터가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텔라 루맨인데요 태국의 합법적인 암호화폐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태국은 이미 여섯 가지 암호화폐가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리플에 의해서 이제 스텔라 루멘도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 건데요 스텔라는 제드 맥켈러비 라는 사람이 공동 설립자인데 이분은 마운트콕스 리플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스텔라는 예전부터 또 IBM이랑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를 있어서 또 어떤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지 더 궁금해지는 프로젝트고요 IBM이랑 FairX라는 거래소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바쁘니까. 마지막으로 아이오타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아이오타가 폭스바겐이랑 협업을 한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폭스바겐이랑 아이오타가 자동차 산업을 데이터를 분산하고 보완하고 배포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개념 증명 proof of concept를 발표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이오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의 전체 목록에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동차 소유권 데이터, 감사 추적, 효율적인 리콜 등이 있는데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다 불가능 하다라고 논란이 좀 많은 아이오타의 탱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을 IoT 티 장치가 서로 통신을 하고 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오타는 사실 지금 악재랑 호재가 자주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가지 기술 논란으로 인한 기사에도 불구하고 아이오타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BMW, GM, 포드 등의 전 세계적인 이 자동차 회사들과 함께 모비라는 이 블록체인 그룹에도 조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그리고 이 신들러라는 유명한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랑도 파트너를 맺었었다고 예전 영상에서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타가 앞으로도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투표 꼭 하시길 바라겠고 투표하시고 푹 쉬신 다음에 다음에 또저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